아니요. 많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하는 방식이 너무 세고 많아서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해서 힘든 것 같아요. 전 너무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 불행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과정은 생각조차 안 하고 결과로만 저희를 그냥 판단을 하니까 다른 나라 아이들은 자기의 선택을 존중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우리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를 지닌 주인공으로 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를 적. 은 약속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한 나라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줘야 합니다. 이 약속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모두가 동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96개의 나라가 약속했습니다. 선택권은 덕히 없었어요. 파마하고 싶은데 파마 같은 거 못하고 뭐 염색 같은 것도 할수 있는데 그거 뭐 얼마나 그렇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선택한 걸로 인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지금 저는 부모님이 선택한 걸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이과를 가라고 계속 말씀을 해가지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전과를 해가지고 부모님 설득하기가 진짜 좀 오래 걸렸어요. 한달 정도?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하면서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요. 그냥 핸드폰 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밥을 먹고 바로 계속 학원 있고 집에 가면은 씻고 핸드폰 조금 하다 그냥 자고 또 다시 학교 가고 현재는 하루 중에 그 평일 기준으로 11시간 정도가 공부거든요 근데 솔직히 11시간은 너무 하잖아요 다 아, 바쁜 방과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바쁜 방과네요 저는 요즘 별로 제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 외모에 자존심이 없어요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도 많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더가니까 저는 그냥 이렇다 할 사연이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사연이 없는 친구는 할 말이 없어도 되게 편하게 살아왔는 증거니까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떤 게제 진짜 모습인지도 잘 모르겠고 남들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저를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 자신이 어,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제 자신이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했고 이런 걸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I do, I do, I do. d o d o